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련입니다 오늘은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복숭아 맛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점 가니까 새로운 맛이 나왔더라고요 음 복숭아 좋아합니다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좋아하죠 음 우선 음 복숭아 시럽이 12.5% 거기에 복숭아 농축액이 1%네요. 음, 성분표는 이렇구요. 음,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1억마리. 음,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참 예쁘게 깠죠. 먹어볼게요. 음, 맛있습니다. 음, 익숙한 맛인데, 음, 복숭아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맛이에요. 맛있어요. 음,